이 태권 기술이 되게 좀 무식해. 잘쓸수 있도록만 훈련이 되면 정말 좋은 호신술 기술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자 어제 배웠던 게 우리 내차기 그죠? 내차기 전강차기 정각차기, 우리 초대차기는 다 배웠어요. 초대차기. 그 다음에 장대차기. 장대차기 했었죠? 네. 네. 자, 복습, 주일러. 자, <웃음> 자, 자, 우리 내차기는, 내차기는 겨차기를 낮게 차면 내차기라고 했어요. 그죠? 겨차기를 이렇게 위에, 밑에서 위로 발을 들었다가 뻗어서 안에서 밖으로 차는 게 겨차기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이렇게 차면 내차기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정강차기는 우리 방금 기본 발차기 할때 발따기 이렇게 했었죠. 발따기를 정강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정강이를 차면 정강차기죠. 네, 초대차기는 우리 다 배웠으니까 발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정강이, 초대뼈를 차주는 거고, 장대차기는 발 고로, 네, 엄지발가락 위에 발등이 푹 튀어나온 부분이죠. 거기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서 찬걸 장대차기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배울 발차 첫 번째 발차기는 쨔차기입니다. 쨔차기는 로우사이드킥 그러니까 낮은 옆차기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하나, 이크 이렇게 뻗어 차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예법에서는 이거를 발바차기라고 해서 발을 들어 올려서 허벅지를 이렇게 각게 발바차는 용도로 쓸수 있어요. 근데 경기할 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할 때는 이 발바닥 쪽으로 상대방의 앞쪽, 상대방의 허벅지를 안쪽이나 바깥쪽을 톡 이렇게 밀어서 차주는 형태로 써요. 그래서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클 아시겠죠? 네 요걸 배우고 나면 굉장히 아랫발빗질을 요긴 하데이 기술로 상대방을 견주기를 할때 그냥 이렇게 차기도 하지만 그냥 차지 않고 발을 들어서 견제만 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툭 견주기가 툭툭 툭 건드리다가 여기 주고 바, 손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상대방을 속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혹은 상대방이 발차기를 할때 들어서 이렇게 발을 커팅할때도 써요 용, 그 굉장히 사용 용도가 많은 발기질입니다 우리 다같이 째차기 한번 해볼게요 둘, 익크 놓고, 셋, 익크 놓고, 넷, 익크 놓고, 다섯, 익크 근데 사실 째차기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찬다기 보다는 뒷발을 찰 때는 지금 안쪽을 찰 때는 살짝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틀어주듯이 차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찰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재발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밟아주듯이 그러니까 직선 공격보다는 사선으로 공격을 해주는 게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 발전이죠 음, 이거를 직선에서 이렇게 발바쳐버리면 무릎이 상대가 무릎이 닫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차원에서 근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잘되지 않아요 자 다음은 허벅치기입니다 자 허벅치기는 예 네, 우리 그 바로 올려 재기 했었죠 네, 바로 올려 재기 발로 올려 재기로 발을 들어 올린 다음에 허벅지를 앞쪽 발바닥으로 툭 쳐주는 게허벅치기예요예 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허벅지기를 할 때, 허벅지기를 할때 이렇게 발을 일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안 밟히겠죠. 왜? 상대가 계속 움직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빗나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벅밟기를 할 때는 들어서 살짝 발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것도 앞발바으로치는거예요 예. 요거 이제 그예법에서는 발을 들어올려서 허벅치기하고 비슷한데 요렇게 치는게 허벅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중을 실어서 앞으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밟아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혹은 깎은다리라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내리듯이 이 무릎, 슬개골을 밑으로 빼버리는거지 네, 요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련할때 맨발로하거나 지금 부드러운 처음 가죽 신발을 신지만 밖에서 운동하나나 뭐 힐이나 그죠, 구두 같은 거 신고 에이 힐이 붙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냥 상대방은 완전 한채 착살 나는 거죠. 이 태권 기술이 되게 좀 무식해. 잘쓸수 있도록만 훈련이 되면 정말 좋은 코신술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의 장점은 뭐냐면 심플해. 너무 심플해요. 그니까 러 이제 이 길만 잘 연습하고 품발기를 통해서 오금지를 잘쓸수 있고 체중을 실어주는 방법만 잘 익힐 수 있다면 막 복잡하게 코신술 막 할때뭐 이렇게 잡고 꺾고 이런 게 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면치기 배웠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위험해 그 면치기 한 다음에 이렇게 발로 와버리는거죠 네. 아프겠죠 네. 너무 너무 심플해 면치기 딱함 이런거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반복 숙달에서 길만 잘 익혀주고 상대방의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얹혀서 기술이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되게 좋은 호신술 기술입니다 아, 그 장황해졌는데 허벅지기는 앞발바닥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툭 이렇게 툭 친다 아시겠죠? 짱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열발부터 시작 하나 이크 둘 이크 아홉 이크 열 이크 오케이 자 다음은 단중입니다단중은 우리 스트레간를 해본 적 있죠? 네. 딴주도 이게 아래 발차기, 그러니까 발차기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거리 기술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을 같이 활용해서 넘기면 태질이 되는 상대방을 넘기는 태질이 되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교차기 같은 거 해보세요. 교차기 이렇게 교차기 하잖아요. 교차기 하고 발이 내려 발을 내려오는 순간에 들어가서 쳐서. 이그 아래 발길질로만 해서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고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술로 쓸수 있어요. 퇴격의 아래 발질은 타격도 되지만 네. 그 거리 기술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로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타격과 거리 기술을 동시에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배운 건 딴죽. 딴죽은 발을 요렇게 세워볼게요. 요렇게 세워서, 예. 네. 그대로 바닥을 쓰듯이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자, 근데, 니가, 그 네가, 네가 다리가 기니까, 여기 보세요. 딴죽을 칠 때는, 여러분, 딴죽을 치는데, 발 장심으로 때려야 돼요. 이발 장심 안쪽으로 이발 아치가 있잖아요. 그 아치의 중간 부분으로 상대방의 발목을 받쳐서 치는 건데 반드시 복숭아뼈를 중심으로 이 뒤쪽을 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앞쪽을 때리면 이게 흘러 흘러 내 발목도 틀리면서 상대방한테 힘을 제대로 전달시켜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 장심으로 상대방 복숭아 뼈 바깥쪽 이 뒤꿈치 라인있죠이 뒤꿈치 라인을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중심을 정확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보통 우리가 딴쪽 칠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하면 은 대부분 흘러 그래서 안걸려요 아시겠죠? 네. 딴쪽 칠 때는 잡고 덜미를 당겨주면서 반드시 상대방의 복숭아뼈 바깥쪽을 이렇게 안쪽 깊숙이 넣어서 걸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자 여기에 돌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이만한 기둥이 한 3분의 1 정도만 땅에 박혀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돌기둥을 쳐서 뽑아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 수평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만 때리면 뭐 여러 번 때리면 그 빠지겠죠. 근데 살짝 쳐 올리듯이 때리면 얘가 좀더 쉽게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딴죽을 칠때 하나 그냥 수평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돌부리를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쳐서 올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설명이 어렵나요? 아니요. 계에속쏙 바뀌지 않아요? 네. 지자요 네. 반응을 해주세요. 어, 아, 그렇구나. 자, 그렇구나.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아홉. <목소리> 열. <목소리> 오케이. 자, 나머지 두 개는 또 네. 네이 나머지 두 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지 않아. 내일 거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음. 자원투 준비 자 앞발부터 왼발부터 시작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초대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기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찢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벅 네. 하나, 둘, 셋, 네.